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 자유여행 시 필수 어플인 구글 지도 어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구글 맵을 활용하여 길찾기 기능과 주소보다 정확한 위치 표시, 핀 고정 기능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아무런 정보 없이 여행을 갔을 때 베트남의 지인도 없고 가이드도 섭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구글 지도 어플은 구글에서 제작을 하였지만 이용하는 유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도입니다 업체나 도로 정보를 이용자분들께서 쉽게 등록과 수정이 가능하고 리뷰와 별점 및 사진을 자유롭게 업로드 할수 있어서 맛있는 식당이나 친절하고 시설 좋은 호텔 등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베트남에 도착 후 호치민의 옆 도시인 붕따우 지역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지역으로 맵을 이동시킨 뒤 확대를 하시거나 혹은 구글맵 검색어에 붕따우라고 검색을 먼저 합니다 영어나 한국어, 베트남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지역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지도에 붕따우라고 표시된 지역을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의 경로부터 장소 공유 및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그 지역 지도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되죠 그 아래로는 위키백과에서 제공하는 도시의 정보가 있고요 음식점과 커피, 식료품 관광명소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만약 호텔을 먼저 예약해야겠다 하시면 호텔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호텔 목록이 쭉 뜨게 되죠 가격과 평점 그리고 리뷰 및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요 꼭 별점이 높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곳이 많은 별점을 받게 되니 별점 높은 곳 위주로 찾아 다니시면 큰대상은 줄이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적당한 가격대의 호텔을 선택했다면 그 호텔을 다시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예약 가능 여부 확인이라고 여러 개의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으로 미리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관광 명소 중에 박물관이나 시장 등에 가고자 하는데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끝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럴 때 또한 구글 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호치민 남부에 있는 원숭이섬을 가고자 하는데 시간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구글 지도 검색에서 껀저 원숭이섬이나 혹은 몽키 아이슬랜드라고 검색을 합니다 MONK까지만 눌러도 구글에서 저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가장 상단 부분에 껀저 원숭이섬을 나타내 주었는데 이 부분은 구글 계정마다 다르니까 처음 베트남에 오신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껀저 원숭이섬이나 혹은 몽키 아이슬랜드를 다 입력해 주시고 검색 버튼을 터치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져원숭이섬의 정보가 뜨면 아래쪽에 건져원숭이섬이라고 뜬 부분을 터치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장소정보 더보기 부분에 영업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사진을 클릭해주시면 구글맵 이용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진들이 나열되어 그곳의 분위기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광명소나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구글맵을 이용한 검색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베트남을 방문하였는데 클럽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이곳저곳 물어보거나 포탈 사이트를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구글맵 검색창에 클럽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 위치를 중심으로 구글맵에 클럽으로 등록된 모든 업소가 다 뜨게 되죠 네일아트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글맵에 네일 혹은 네일살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목록이 쭉 뜨게 되고요 그리고 구글맵을 베트남에서 특히 유용하게 이용하는 팁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택시를 탈 때입니다 택시기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경우를 예방하려면 구글맵으로 가고자 하는 위치 검색 후 그곳을 기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로 버튼을 눌러서 한번더 보여준다면 택시기사는 손님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택시 바가지의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 베트남에서 구글맵 사용법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